안녕하세요. 현재 할인판매 아파트 때문에 엄청나게 전화 오는데 이유가 달수구 아파트 50개 맞춰달라 하는 거를 오픈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이것저것 전화를 오고 뭐 실제 뭐 만나는 분들도 만나보면 오리지널 살 사람들도 있는데 아파트 관계자들도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오고 간을 보는 것 같아요. 지금 시국에 할인판매 몇 프로나 하는지 어디 하는지 엄청나게 궁금하겠죠. 그리고 일반인들도 궁금한데 살 사람도 계시지만은 실제 어디에 아파트인지 아니면 기존의 수분양자인지는 몰라도 뭐 간을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화 오는데 저도 마찬가지 얘기 좀 해보면 대강 느낌이 오죠. 이 사람이 진짜 구입할 사람인지 간 보려고 전화하는 사람인지 아무튼 그런 몫은 제가 다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.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하고 다 만나 보신 분들은 내용을 알죠. OR층 위주로 해서 현재 4억 2천에 기존에 얘기가 됐던 것들, 지금 10건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그 밑에 38층, 뭐 35층 뭐요런 정도의 금액은 현재 4억으로 최종 얘기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4억 2천과 4억 10건, 10건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대출 부분 뭐 다양하게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대출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한꺼번에 돈을 넣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. 그리고 그렇게 여유가 안 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최종 얘기됐는 게 2억 5천을 먼저 입금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 때 2억 2천을 넣는 것으로 최종 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현금이 2억 5천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진행이 된다. 그리고 그쪽에 요구했는 게 기존 뭐 10개 뭐 얘기를 했었는데 최대한 금액을 우리가 감스럽치 않게 낮췄기 때문에 최대한 맞출 수 있으면 20개를 한꺼번에 다 맞춰줬으면 좋겠다.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일괄적으로 서 알아서 처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. 일단 최종은 지금 뭐 기존에 8억이면 8억, 9억이면 9억 그렇게 진행했던 아파트들 마찬가지 금액만 얘기하면 또다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금액에서 약 40% 넘게 진행을 해서 2억 5천 입금되는 거와 2억 2천 입금되는 거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고 마찬가지 보상 적는 금액은 최초 분양 금액 그대로 작성을 하는 걸로 얘기가다 됐습니다. 만나보시고 서류 보시고 얘기하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 일단은 보류 부분에서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소문 없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시는 게 계시던데 중공이 다 되고 나면 요은 잔금을 다 내고 나면 은 당연히 대출은 되는 겁니다. 당연히 기본 대출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중공되고 잔금치고 나면 은 대출을 받아서 기존에 냈는 돈을 다시 갚으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현재는 건축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40% 넘게 할인을 해주는 입장에서 대출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거고 동물중공 아파트중공이 다 되고 나면 당연히 대출은 됩니다. 그리고 달수구 같은 경우는 사실 유튜브 보고 연락이 왔고 제가 확인해야 될 서류들이 상당히 많죠. 재무제표까지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얼추 지금 50명이 다 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지면 달수구는달수구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물론 재무제표를 함부로 보여주는 게 아니죠. 자기들 뭐 통장을 다 깎는 내용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몇 프로가 분양이 됐고 몇 프로가 남아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또 검증을 해보고 다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대로 또 얘기를 해드릴 것이고 뭐한 번씩 뭐 수송구 찾고 남구 찾고 중구 찾고 뭐 동구 찾고 다양하게 그래 샀는데 저는 제가 이걸 브로커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유튜브를 보고 전화가 오는 거나 아니면은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것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입맛에 맞춰서 진행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여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문자 말고 바로바로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